괜찮아, 정말. 엄청 안좋어앉아서 앉아 먹어. 괜 응. 일주일 동안 좀찮다 생각하고 알았지? 음. 응. 걱정하지 말고 정. 아빠갈아좀찮아 괜찮아. 괜찮아. 괜아 힘내 아이팅아 응. 그래 걱정하지마. 간식 나왔습니다. 여기 서비스는 괜찮아요? 응. 룸 서비스입니다. 룸서비스요 후식 나왔어요, 후식. 파이팅! 기 서비스입니다. 여기 서비스입니다. 서비스입니다. 니다 서비스입니다. 다서다서 종아, 천천히 먹어. 응. 음. 꼬고시어 먹어. 금방 날 거야, 종아. 속안 좋으면 아빠 바로 부르고. 응. 음. 힘내. 응. 해줘, 종아, 힘내. 어, 종아. 정말..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이고. 아빠! 어. 어. 아빠 불렀잖아, 아빠. 어, 갖다 줄게. 줄게 오! 응. 나빠 갈게 힘내 응. 응.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고 응. 파이팅 오케이. 응. 오케이. 코로나 응. 이겨내자 우리 정우 응. 힘내십시오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음 응, 정우 열좀 좀 될게 어 37.2도 어 괜찮아 응 음, 이제 주사 맞는 거 없어 이제 끝났어 고생했어 지효 어, 다른 데는 딱히 아픈 거는 있어 괜찮아 어 입맛은 있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못먹지 응응 <웃음> 음. 음, 모르겠어 내일좀 좋아 <웃음> 아서 아빠 거. 고생했어 우리 집. 어, 지너고생했 응. 어, 너아 야, 아, 까보다좀 나은 것 같아. 몸이. 좀 괜찮아졌어? <웃음> 다행이다. 그리 아, <웃음> 이제 안 아파? 정원은 이제 열잘 떨어져서 혈지은 없어 이제 아 이거 수포가 생겼어 얼굴에 고생이 많네 우리 아들 다 만들었다 와 잘했다 고생했어 우리 아들. 와 진짜 정은이안 아파? 응응 음, 잘자 응불 음, 끌게 응 음, 내일 또 건강한 모습 만나자 쌍꺼풀 졌어 아파가지고 아 이제 나만 남았네 붙이겠다 릴레이가 되는 나만 남았어 이제 얘 네, 이걸로 마시면 안되잖아 안녕 얘들아 안녕. 지야 정우야 뭐야 <웃음> 이거 <웃음> 마스크 저기다 걸어놓은거야? 응. 정우 이제 내일 12시 되면은 이제 해제야 코로나 격리 해제야 정우 응.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12시 되면은 응. 깨워 <웃음> 뭘 깨워? 깨워, <웃음> 깨워. <웃음> 12시 너무 깨워 아빠가? 응 아, 그냥 울어 아유 우리 아들 진짜 나중에 이거 응? 뭐, 응. 코로나 끝나서 나중에 코로나 끝나서 보면 또 추억이 되겠지 그치? 렇 응.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 내일 아빠 안아줄게 응. 고생 많았어 우리 아들 <웃음> 안녕 아니, 아빠가 된것 그러니까 누가 보면 아빠가 경례하는 줄 네. 아빠만 남았어. 아빠가 우리만 두고 안 걸려 네. <웃음> 안녕 <웃음> 정우랑 지우는 여기 거실 텐트에서 자 사이좋게 안녕 잘 정호야말 정말, 야제제말해말 정말, 정말, 정도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우말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말, 정지정 안녕